안녕하세요. N.I.F. 자유 게시판 MC 제이크입니다. 와 우리 자유 게시판에 이번 저희 앨범 보더대원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도 올라왔다고 하네요. 오 단, 소소한 이야기들만 이제 저희 N작에 올라올 수 있다고 하네요. 음. 무조건 소소한 이야기만 올라올 수 있는 거야. 무조건 소소한, 소소한 이야기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야기를 읽어볼까요? 아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에게 모두 추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정말 몰랐던 이야기들 올라올 수 있으니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네. 재밌겠다. 단 자유 게시판은 익명으로 지, 진행되니까 누가 썼는지 절대 절대 비밀 보장입니다. 아, 비밀 오, 뭐. 비밀 보장, 비밀 보장? 끝까지 비밀 보장이, 비밀 보장이 네. 원칙이지만 그래도 뭐 밝혀지면 뭐어죠 맞춰도, 뭐. 뭐. 뭐. 맞춰도 <웃음> 요 <되나요>? 맞추면 선물이라고 맞추면 제가 정말 <웃음> <웃음> 사람 사람을, 사람을 아, 다 <웃음> 그러면 이쪽부터 이렇게 그냥 네. 한 번씩 네. 읽어보자. 이거 가하고 있으니까 써. 이거부터 제가 먼저 한번 읽어 보려고요. 사연은 이거 주세요. 네. 네자 네. 네. 네. 그러면은 한번 저부터 읽어볼게요. 닉네임 장갑이 사고 싶어님. <웃음> 장갑이, 장갑이 사고 싶어요. 누군지 절대 모르겠다. 모르겠다. 무슨 뜻이죠 왜, 왜 장갑이 사고 싶어 무슨 장갑일까요? 아무튼 저도 사고 싶네요. <웃음> <웃음>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만의 헤드셋과 이니어를 받았어요. 맞아요, 맞아요. 꿈 좋아요. 아이돌의 꿈을 가질 때부터 그리고 방송을 하면서 내 마이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처음 받게 돼서 너무 기뻤어요. 음음 앞으로 이 헤드셋과 이니어를 착용하고 멋진 무대, 좋은 무대 많이 하고 싶어요. 음아 마이크 가당우형 같은데. 이거는 누군지 그러니까 알것 같긴 해. 약간 교과서적인 글만 들어도 선해. 너무. 응. 어 뭔가 아, 선선는 뭔가 아닐것 같아. 선우는 아니고 니키. 어, 니키야. 내가 봐도 니키야. 왜냐하면 니키가 평소에 이 저걸 너무 좋아해. 마이크를 너무 좋아해. 아 맞네. 맨날 끼도 연습할 때도 맨날 끼가. 저희도 이제 인형을 해드시고서 정말 다 좋잖아요. 맞아. 맞아요. 자기 맞아. 말에 그런 게 있어서. 색깔도 막다 각자 다르고. 이, 이니션도. 커스텀.. 있어요.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맞아요. 오오.. 커 마이징을 고 공감이 되는 내용이었어요. 네 그러면은 다음 사연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어, 근데 저도 인형 고를 때 정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진짜 고민 많이 했죠. 그래서 인형에 대한 사연이, 사연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오인형이어를 고를까? <웃음> 닉네임은 너는 누구니 나는 누굴까? 님이네요. 너는 아. <웃음> <저는> 누구니? 나는 누굴까? <웃음> 누굴까? <웃음> 이제 인이어를 처음 꼈을때 생각보다 귀가 아팠어요. 그래도 음. 제 인이어는 음. 하얀색 반짝반짝한 디자인의 제 이니셜을 네온으로 생겼어요. 네오. 볼 때마다 예쁜 거 빨리 <웃음> 엔진 분들에게도 보여드리고 싶어요. 음. 보고 아. 이 인이어 디자인 예쁘다고 라 말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이거는 선우입니다. 네, 정말 희한 거 네. 아니야, 아니죠, 아니죠, 음, 아니죠. 아니, 네. 아니, 선우가 귀 색깔, 그거 색깔이 네온이야. 아니, 선우 색선우 맞네. 선우야. 선우이지. 아니, 선우 선우야. 선우야. 선우야. 아니, 선우야. 이렇게 아니, 선우 그냥 하얀색에 그거 없잖아, 네온 이니셜. 노란, 노란색의 음. 네온 이셔 아니 걔, 그냥 아. 이니어 자체가 네온인데. 아 지금 맞다고 이렇게 얼굴로 생각해. 이니어 자체가, 어, 자체가 네온. 들어봅시다. 자백하시죠. 이게 좀 잘못 그렇게 된거 같아. 그러니까 하얀색이 땡땡이니까 고또한 개로 네온 그게 있네. 아니 본인이 아닌데 왜 자꾸 왜선우을 본인 맞입니다 여기서 인정을 해버렸어요. 아, 이제 너는 이런... 누군이 나는 누구까 님은 선우였습니다. 아, 아, 아, 아 이렇게 인정하셨다. 기 퀴증한 해버렸네. 프로그램 이런 거 어, 그래. 그래. 제가 이거 한번해버 그래. 그래. 그래. 이런 게 아니에요. 형님은 저에게 사랑을 <웃음>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요. 응. 사랑 많이 드리겠습니다. 닉네임 자녀렸습니다. 이름이 정말 도전적이네요. 네. 네. <웃음> 네. 너는 너는 누구니나 갑자기 단독 인터뷰가 되겠 너는 누 그럼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볼게요. 이거는 제가 읽어볼게요. 어.. 닉네임은 해외 수정받을게요 아, 네. <웃음> 네. <웃음> 아, 이거 <저> 같았어요. <웃음> 이번에 손을 맞으세요. 이번에 손요 이번에 손을 이번에 손을 맞으세 이번에 을 하기 전에 매일매일 홈롤 맞으세요. 제을했어요제일 많이 했던 부위는 바로 다리. 음. 다리. 제가 성은이 형, 성은이 형, 성은이 형은 아니지만 아니지만 소훈이형이 어떤 스트레칭을 했는지 시범을 보여줄게요. 아 보여줄 거예요. 그렇죠? 보여주세요. 어, 그렇지. 네, 제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예. 잠깐만. <웃음> 이게 서훈이. 성운이... 그러면 아 근데 근데 나 약간 벌써 맞춘 거 같아. 왜냐면 내가 안무 연습할 때마다 계속 먼저 폼롤러로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가지고. 음. 못 봤어, 나데 저는, 아, 저는 야, 근데 익명 제보하는 걸 직접 봤어요. <웃음> 치트키 영 왜? 왜, 왜? 이 이러면, 이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이러하이러이러이면이러 이러면, 이러면, 이러면, <웃음> 네, 제가,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잖아요. 손 아, 널러서 정말 많이.. 선출! 네, 이제 선출이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허벅지를 어. 풀 때는 이렇게 옆으로 이제 어휴로운 자세를 주머니에 손 한번 넣어주고 <웃음>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되고 <웃음> 앞에서 풀어주고 그리고 또 이제 뒤로 돌아가지고 뒤에도 풀어 주고. 오. 이렇게겠다. 동아리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딱딱딱 해. <웃음> 아 이제 이게 풋볼러. 다리 푸는 거지. 와. 골리가 아, 존나. 어, 거의 인간 반죽이네. 몸풀 때도 멋있네. 그럼 저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네. 닉네임은 제이키 님이고요. <웃음> 제이키요? 그, 제이키요? 제이키요? 저 아니에요. 제이 진짜 아, 아니야. 제이키. 아, 제이키. 아, 제이키. 제이키. 아, 예. <웃음> 이가가 e. 제이키 야 제가 사실 제이키 예. 호주에서는 저를 다 제이키라고 그랬어요. 아, 아, 아 명이었어요. 그걸 아는 사람이 누구지 그쵸. 어? 그거 없네. 너네 그러면? 너네 거기전 아니에요. 잘 아닌데? 그럼 빨리 읽어줘. 오케이. 앨범을 준비하면서 스마트폰을 바꾼 멤버가 무려 3명입니다. 음. 그리고 하나의 스마트폰이 배송 중이라고 하네요. 어? 그동안 디지털 디톡스를 하다가 세상에 나오니 음. 새로운 스마트폰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기념을 바꿨대요. 그래서 새 폰으로 셀카도 열심히 찍고 서로 사진도 많이 더 많이 찍어주는 N.I.P.이 되었다는 훈훈한 소식입니다. 음 지금 이제 성은 형이랑 제영이랑저 이제 바꿨고 이제 그리고 이제 희승이 니키랑 ]이다. 희승이 형도 계속 올음 예정이죠. 음 근데 음 휴대폰을 바꾸니까 확실히 다들 셀카의 그 퀄리티가 많이 높아졌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음 특히 저는 화질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엔지먼들이 <진짜>, 아, 많이 좋아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정원이 새 근데 어, 화질이 좋아요. 너무 좋아서. 자 그럼 다음으로 다음은 다음 한번 정원이가 읽어주세요. 네, 정원, 정원. 닉네임 오돌 오돌 도돌 오돌 도돌 오돌 오돌 도돌 오돌 도돌 오돌 도돌 미영 그런 거 아니야? 오돌 도돌 이렇게 오돌 도돌 미영입니다. 또오아 이거 진짜 기억나네요. 할로윈을 위해서 챔버 바이브를 연습할 때 있었던 일이에요. 열심히 청량모드로 연습을 하다가 저는 가끔씩 폭발모드, 그러니까 플레이몬처럼 연습한 적도 있어요. 아 이분 아, 예. <웃음> 상큼한 표정이 짓다가 한 번씩 플레이몬 모드로 연습을 하면서 다같이 웃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저 말고 다른 멤버들도 한 번씩 그렇게 했다니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음, 음. 음. 그 그분 되게 약간 뭐제 이미지랑 되게 이 닉네임이 잘안 맞네요. 음 뭐, 그러네요. 폭발 그런 닉네임인 음. 것 같아요. 옷도, 옷도, 옷도 귀여운 이을더 <웃음> <정말 웃음> 귀여운 윗님 귀여운 윗님 그래서 뭔가 반전이 좋아요 아 브라톤의 두털 아, 이렇게 아, 딱 음. 옷도 이렇게 옷도 이렇게. <웃음> <웃음> 근데 그때 진짜 연습할 때 되게 그냥 청량 모드 청량 그 하는 거 처음 제형도 처음 해봐가지고 되게 뭐 그러니까. 제,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요. 재밌기 음, 근데 왜다 내, 가라인는한번 플레이 한한번플한한번이번한이한이거한번이한번플이한한요이한번 플레이 한번 플레이 한번 플레이 이한번 플레이 한번 플레이 한번이한번플이분이이 녹권 차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 거짓말 했을잖아. 아. 그러네. 아딱 걸렸네. 지금 저 이거 끝나고 다발고 하자. 나 아, 절대 아니야. c h a 이다 잘하네요. 잘하네. 저어 합니다. 저 예. 네. 사연을읽어 볼게요. 닉네임 레일라가 가을이보다 귀엽다 님. 아. 아 이거는 문자는 그냥 유감. 봐도 레일라의 굉장이요. 주 이거는 거실명 아닌데. 아니죠. 이거는 너무 대놓고 공개를 했다. <웃음> 저는 인트로 아웃트로 녹음할 때 5시간 걸렸던 게 여기 아 나요. 인트로 아웃트로 녹음한 사람이 제이크밖에 없어요. 아니야. 제이잖아요. 그제아 그러네. 들어갈 때는 엄 열정 넘치게 들어가서 나올 때는 거의 비실비실. 디실.. 자백하시죠? 디실 비실이 무슨 뜻이죠? 제가 갈게요. 힘이 네. 없어아 네. 네. 제가 안 써가지고 다는 아, 뜻을 몰라요. 아, 아, 아 네. 그러면 은 나레이션 어땠어요? 뭐, 진짜 맞아요. 갈 때는 그냥 아 이거 영어니까 솔직히 음, 금방 정말. 끝나겠다 이런 생각으 <웃음> 들어갔는데 아니요. 었 근데 진짜 너무 어려 내가 한 녹음 중에 가장 오래 했던 거 같아요. <웃음> 어, 어, 진짜. 그래서, 한 망해서만 5시간. 어, 그래서 프로듀서님도 너무 지치, 지쳐가지고 진짜 <웃음> 아 내일 좀도와줘요 이러면서, <웃음> 이러면서. <웃음> 계속하다가 진짜 3일 연속했어요. 아! 근데 이스로가 그만큼 중요한.. <웃음> 그죠 <진짜> 처음으로 공개되는 <웃음> 것도 진짜 음. 부담이 많이 됐는데 음. 음. 최선을 다했습니다. 너무 잘했어요아 아, 진짜, 아, 진짜. 저, 저 원래 아. 노래하는 것보다 말하는 게더 힘이 많이 빠져 진짜 맞아. 맞아. 저 그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 이게 맞아. 반주 없이 음. 그냥 목소리. 저도 해, 해봤을 거예요 한국으 근데 맞았어. 훨씬 힘 빠져요. 진짜, 진짜. 너무 힘들어요. 명원 천재. 영천. 영천. 영천. 오케이 다음으로. 렛츠고. <웃음> 렛츠고. 드디어 제가 사연을 읽어볼 차례가 왔네요. 검은콩은 맛있다님이 나레이션 이야기를 적어주셨는데 이거는 검은콩? 검은콩이, 검은콩이 맛있다 검은콩? 검은콩이 붉은 옷을 입다고 해가지고 검은콩에서 가 검은 옷 입고 있는 사람이면 되겠지? 저도 인제 나레이션 하느라 녹음했거든요. 그런데 아 네, 이번엔 아쉽게도 아 앨범 실리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 이렇게 해이거 검정색 이말까지하게 해서, 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해 이렇게 해서, 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이렇해이 해서, 이 그럼 제이큰이 힘을 보여주고 네, 따라 with, with the rugged woods at our back, we greet the sun It shines in our eyes I... 너무 많이 가도 기억이 나 <웃음> 진짜 <웃음> <난> 기억이 저한달전안나 <웃음> 전하는... With the rugged woods at our back, we greet the sun 잘했어, 제이 근데. 너무 잘행잘행 <웃음> 어, 저희가 사실 사실 네, 진짜, 진짜, 음. <웃음> 그러니까, 진짜 둘이 같이 들어간 적도 많아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들어가고 한명안 줬어 체육하고 이러고 있고 형을 <웃음> <평가에 웃음> 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바꿔가지고 교대하면서 교대하면서 다시 제 차례로 <차에서> 넘어와서 <웃음> 아이 아 닉네임 가방 들고 다니기 너무 귀찮음? 오, 뭐지? <웃음> 뭐지? <웃음> 뭐지? 앨범 준비하면서 박차를 처음 먹어봤는데 아. 아. 새로운 경험이었어와 진짜, <웃음> 진짜 너무 많이 <이끌�>, 있었어요 이건 제 파트 인정, 진짜 <웃음> 인정. <진짜 웃음> 인정. 인정. 아, 진짜 진짜 생선까스 생선,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진짜. 냉... 와 생선가스! 생선 제가 생선가스 먹었던 진짜 맛있어. 맛있어. 진짜 맛있어 중에서 제일 맛있어 아, 아 그럼 봤네 진짜, 진짜, 진짜 대박이었 웬만한 시당보다 밥차 퀄리티가 진짜 대박이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말도 안 돼. 이건 공감합니다 이거는 뭐... 이동하는 거는이 급식실 느낌인데 음... 메뉴가 매끼 바뀌는 게 신기했습니다 음... 그 중에 제일 맛있었던 메뉴로 꼽자면 기분테이크 뮤비 찍을 때 났던 통삼겹인데아 아, 대박이었어 때는 진짜 레전드 힘했어 나중에 리필에 먹을 정도로 너무 맛있었어 저도 그정황이 그렇죠, 기억나네. 응. 아 먹고 싶다. 아직 아, 맛있어. 아, 아 지금 이거 보시는 인분들 통삼겹 바로 시키 아, 지금 바로 이제 기름 두르고 한번시켜 지금. 국물 나온 김 김라면인데. 아. 와. 알고 있는 사람네 아, 저희 얼마 전에 그렇게 먹었잖아요. 맞아요. 너무 맛있었어요. 자 네. 다음 사연입니다. NIPNE j a 라는 분이 너무 멋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아이 무슨.. 왜 이렇게 길어? 빅데이마다 <거울이 맞아>. 문자를 써놨는데? <써달래>. 트롯곡 3번수 연습할 때 살짝 귀여운 표정 기기가 필요하거든요. 어,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바로 그 비결은 제이홉이 제이홉인데.. 제이, 제이.. 제이.. 거울에 비친 제이를 보면 너무 웃겨서 자연스럽게 미쳤다. <S> <S> 이 자리를 빌어서 제이에게 웃었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제이야, 와, 덕분에 웃을 수 있었어. 아, 아, 정원이 한테 그래 이게 팀을 음. 위하는 거지. 안 아, 됐어. 그리고 여기 써있기 좋그 사연의 주인공이 제이 표정을 따라한다는데 음. 아 사연 속 그, 주인공이니까 그 사연 속 주인공이 아, 왜냐하면 거. 사연을 말하면 안 돼. 제이의 표정을 따라한다니까 내가 내 표정을 네, 따라한다니까 네. 아, 그게 아, 아니지. 아니. <웃음> 아니. <웃음> MC로서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제가 제작했는데 일단 자유 계시다고 익명이 그래서 절대 공개하면 안 되고 어, 이게 이 대본을 어. 제가, 제가 좀 실수로 잘못 써 가지고. 자, 그렇게 제이 씨의 표정을 지금 공개합니다. 오케이, 공개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뭐, 뭐, 안녕하세요. 아, 아, 이거. 안녕하 이거. 야, 이거 뭐야. 여기 뭐야, 아, 뭐야. 뭐야. 하나, 둘, 셋. 와! 이렇게 많이 하게 표잖처럼 있긴 해. 해 <웃음> 이건 근데 보여드릴 <웃음> 수 없어. 여기, 여기 한쪽만 올라가면 돼. 한쪽이 진짜 제일, 제일 좀잘 올라가는 폼은 <웃음> 봤어요. 이거는 복구복구님이. 음? 아, 한한 이게 누군지 아는다, 나는. 어, 적어주신 아, 그림이다. 연습을 마치고 숙소로 올 때마다 짜장라면과 몰고 가는 라면을 섞어서 물, 몰고 먹었어요. 먹었어요. 아아 몰고 가는 라면이 뭐예요? 아~~, 몰고, 몰고, 아, 몰고, 아 몰고 가는 라면을, 아 라면을, 라면을 섞어서 아 먹었어요. 그래서 잃어버린 벌사를 찾을, 찾을 수 있었답니다. 저희 최고의 야식 메이트는 바로 제이크. 아 희승이요. 아. 아. <웃음> <웃음> <웃음> 아 <웃음> <포코넛>. <웃음> 한, 함께 먹어서 더 맛있었어요. 아. 아자 여기서 덧붙여서 <웃음> 하나 같이 읽어볼게요. 닉네임은 나는 NIPN의 쿠키오정님. 이번 앨범을 앨범을 준비하면서 3 k g 를 뺐다. 연습하면서 다이어트하느라 힘들었지만 촬영을 하면서 더잘나오잘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만족했다. 그런데 멤버들이 맛있는 걸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럴 때마다 유혹이 힘들었다라고 하네요. 아. 음. 제가 사실 라면을 너무 잘 끓여서 좀. 음. 대박. 나는 2kg 정도 뺐고, 이제 선우가 3kg 정도 뺐으니까. 어, 3kg, 3kg 뺐어? 3kg. 그러니까 나도 한 3kg 졌다가 빠진... 다시 늘어나게 한다. 그러면 한데... 다시 늘어났으니까. 아, 그러면 이게 선우형인가 보다. 어, 사실... 닉네임부터 뭔가 쿠키를 좋아하는. 다이어트랑 좀 연관이 없어. 쿠키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좋아하는. 근데 어쨌든간에, 자 네. 제이크 라면 잘 끓이는 건 아시나요? 아, 아, 제가 팀 안에 제이 형이 해준 라면을 끓여봤는데 라면 진짜 먹고, 제이 형이 요리를 되게 잘하잖아요. 물, 근데 먹어봤는데 라면 진짜 먹고, 물이, 물이 굉장히 많더라고. <웃음> 진짜 싱거웠어요. 이런 문제가 생길 <웃음> 수 있기 때문에. 라면은 진짜 먹고, 정원이 <웃음> <못 그래서 웃음> 한번 다음까지 걸 수. 그런데 뭔가. 아까는 인이어 얘기 나오다가 이제는 야식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네요. 어. 이어폰이 사고 싶어 님도 비슷한 사연도 올려줬어요. 이어폰이 <웃음> 사고 싶어? 이어폰 사고 싶어? <웃음> 이어폰 <웃음> <이러고> 싶어. <웃음> 되게 <웃음> 자주 잃어버린 사람일 것같은데 맞아요. 두명히있 <웃음> 음, <웃음> 어느날 연습하기 전에 멤버들과 먹었던 치킨이 기억이 나요. 음 정말 행복했어요. <웃음> <웃음> 맛있어서 행복한 것도 있지만 멤버들이랑 연습하면서 같이 나눠 먹은 게 정말 행복했던 <웃음> 것 같습니다. 제 최애 치킨은 튀기지 않은 양념치킨입니다. 앞으로 치킨을 고를 때 떠올려주세요. 오 저희가 다 같이 먹었을 때이치킨 되게 좋아한다고 했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닉네임이 이어폰 이어폰이 사고 싶어. 이거 있어요. 요즘에 최근에 이어폰도 사고 싶어하는 분이 한 분이 계셔가지고 어, 아, 손이 형. 손이 형. 손이 형 한쪽밖에 없잖아. 아니, 아니 아니. 일단 니키의 표정이 저예요라고 써있어 그러니까. 저예요. 아, 저... <웃음> <싶어. 웃음> 아 네. 케이 사주세요. <웃음> 아 이거 꽤 난제네요. 일단 닉네임부터가 좀 누군지 모르겠는데 예상이 었는데 어. 실은 제가 님입니다. 그렇죠? <웃음> 실은 제가 <왜> 이렇게 <웃음> 제일 이상한 <웃음> 실은 제가 님인데 실은 제가 실은 님의 그림입니다. <웃음> 실은 제가, 실은 제가 숙소에 공약자리가상니다아 이거 바로 아, 알겠 아, 아. 실은 제가 선입니다. <웃음> 실은 <웃음> 제가 선입니다. 실은 <웃음> 님의 님의 <웃음> 님의 제가 선입니다. 님의 네입니다 마음 고 맛, 깔라만시 깔라만시만 맛, 풋사과 맛총네 가지 아니래 선생님이 아니에요 총네 가지 맛으로 떠누는 분이 멤버들과 다 같이 먹으러 갔다고 아, 하는데 아, 어. 솔직히 말하면 네개다 음식하게 맛이 없어요 음식하게 아, 안있는데요 맞아요 아니야 아, 이건 제가 쓴건 아니지만 그 뭔가 제 기준에선 음식하게 맛 없었기 때문에 근데 풋사과 맛있잖아 근데 그 정도로 맛이 저 맞아. 리치 맞아. 맛있었는데 풋사과 리치 맛 저는 한 번도 안먹어 저도 한 번도 안먹 아니 근데 이게 떠노라는 거를 선우 형이 썼을 수도 있으니까 맞아 이거는 배제를 할수 있어 어쨌든 그런데 문제는 고양 질기가 음. 무려 80개나 된다 와우 80 아니 한 번에 80개를 사를처음으는진 <웃음> <진짜. 웃음> 어떻게 다 먹어야 될지 큰일이라고 남겨주세요 근데 지금 이거를 고민을 썼을 때가 지금이 아니겠 아그 익명글을 썼을 때가 지금이 아니지만 그러니까 아, 거의 지금은 다 거의 다 먹었어요 네. 진짜 선우 형이 하루에 한세 개씩 먹어요. 겠어 근데 인기 많은 거랑 적은 게 너무 좀 너무 티가 많좀 차이가 많아. 야나마샤 망고가 좀 너무 저렴했어나 망고네. 망고가 안고여 진짜. 왜 이렇게 망고가 고망고 맛이 없는 게 아니라 진짜 맛이 없어. 없어. 네, <웃음> 뭔가, 맛이 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맛이 없어. 이 맛이 맛이 없어. 이이이맛 없어. 고작진리 아, 상고에 대해서 후회하시나요? 아니 저는 절대 좀... 후회 안 하고요 음. 저는 오히려 진짜 멤버들이 오히려 더 뭔가 그냥 간식 막 칼로리 높은 거안 먹고 그냥 고작진리 좀 칼로리 낮은데 좀 통한 감 있는 거 먹음으로써 뭔가 저희 멤버들이 조금 더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음.. 그런 좀가지고 저는 오히려 음. 후회 안하고 저는 그리고 생각보다 물론 망고맛 진짜 맛이 없었지만 그래도 다른 맛은 되게 맛있었어요 먹거든요. 그래도 네, 뭐 나름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만. 네. 맞아요. 나머지는 안먹지만 나머지, 나머지 맛도 빨리 맛 드세요. 맞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망고 맛은 안 먹을 생각이고요. 어쨌든 맞아요. 저도 망고 맛 너무, 너무 많으니까 그래. 이제 나중에 거, 거, 거기 밥도 비벼먹고네 <웃음> <오케이. 웃음> 마지막 사면. 네, 오! 마지막 사면. 아 네. 맞다. 마지막 사연의 주인공의 닉네임은요. 마이크 찰게요. 디디입니 <웃음> <웃음> 마이크 찰게요. <웃음> 마이크 찰게요. <웃음> <웃음> 마이크 찰게요. <웃음> 네, 이번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면서 해보고 싶은 게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피아노! 아 뮤직비디오에서 피아노를 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피아노를 아, 칠수 있는 제가, 제가 그 장면을 맡아서 해, 했거든요. 실제로 소리는 치진 않았지만 었 멋있어 보였어요. 저도 악기를 다루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정말 배우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모르겠다. 왜 실제로 말한 적이 없어서? 었 네, 저는 이거 말하는 사연하는 거 제거하는 거 들었는데 저도요. 네, 아무튼, 네, 언젠가 시간이 되면 꼭 피아노를 배워볼래요. 제이야, 나 가르쳐줘. 라고 이런 사연을 보내셨어요. 아, 제이... 사연이... 사연이... 잠깐만요. 뭐라어 써있다고요? 아, 그러니 마지막에 언젠가 시간이 되면 꼭 피아노를 배워볼래요. 느낌표 하고 제이야, 나 가르쳐줘. 왜 제이가? 제이야 라고 하면은? 제이야 하면은 희진이 형이랑 성훈이랑 나밖에 없는데 난 안했고? 저도 아니고? 제가 했는데, 저 제이한테 가르 그런... 갑자기 너가 됐다고? 이거, 이거 이거 그거다. 속임수다. 아. 형왜이렇이상해 이거 누거속임수이생했어 이거. 형왜 이렇게 감정이아니고 <웃음> 근데 네. 얘기가 나온 김에 다들 각할수 있는 악기들이, 악기들이 있는지 저 음, 뭐, 리코더 뭐, 할줄 알아요 아, 아, 참, 옛날에 첼로드어오 오. 오, 진짜 잘그그 지금 우리 엄마도 첼로드 했어 이미지 잘 맞나? 진짜 했었어요? 어, 진짜 했었어요 나 집에 있었는데 네. 네. 저는 바이올린 했는데 저는 그것도 했어요 베이스 학교에서 아, 아, 필요하다고 해서 베이스 치는 사람 필요하다지고 아, <웃음> 바로 봤어요 음, 조금 더요 근데 네. 진짜 쉬워요 난 사실상, 제가 피아노를 이렇게 그렇게 칠줄 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 했는데, 사실상 피아노 3교치다 그런 것도 없고. 진짜요? 3교치다가 <웃음> <웃음> 근데 뭐 어느 정도는 뭐 음, 음치고 막 이렇게 코드 치는 것까지는 됐는데, 그러다가 뭐 관도 고 저는 기타는 쳤습니다. 아, 맞아요. 저기타 기타 오, 3년 반 정도 쳤습니다. 음, 저는 클래식이잖 오. 희데 피아노도 치잖아요. 맞아 피아노도 근데 잘. 몇 곡밖에 못치요 근데 몇 곡을 잘치요 잘. 잘 몇 음. 음. 곡? 그냥 똑같으로 오린 모양으로 근데 진짜 잘와 이렇게 자기 게시판에 정말 많은 일 들을 읽어볼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어땠어? 어땠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닉네임이, 닉네임이 재밌었어요 아 닉네임이 재밌었어요 닉네임을 잘 지었네요 <웃음> 이렇게 보니 정말 이번 앨범 보드 데이원을 준비하면서 정말 많은 추억과 정말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시 한번 추억을 되새기면서 정말 이야기 할수 있어 너무 재밌던 재밌었던 시간인 것 같아요. N.F.의 자유 게시판은 다음에 또올 테니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기대해 주세요. 기대 해주세요. 안녕.